오왕루피를 띄워놓고 이게 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거는 이게 초패예요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매겨보도록 합시다 2조가 9위에 있네 아 2조가 후진키가 아니었어 페로리가 5위 아니면 6위? 1위 오왕루피 2위 원카 3위 로저 4위 아마토 5위 용카 6위 오뎅 7위 영도피 그리고 8위 습격키드 9위 2조 1 0 검수, 11위 전성기인수염이 이제 업프됐다 그래가지고, 전성기인수염. 12위가 신상으로 돼있네 0레일리아. 페로리가 5왕으로 잡아야 거 그럼 페로리가 이거 0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페로리. 놀리 놀이, 페로리. 내가 봤을 때 페로리 5성만 가지고 장난 아닐 것 같은데? 5왕이 좀 내려가도 됩니다. 야, 근데 원카가 계속 1등이라고. 루피 궁극기가 해피가 쉬워서 은근히 할만해요 그래 거기 그리밀지만 않으면 페로스페로와 4위 이거 오늘의 화제는 이 페로스페로가 몇위로 들어갑니다빠집 애들은 뭐니? 그냥 탑페로레에서좀 날려볼까? 페로레에서좀 날려봅시다 떠버리면끝1로 1등이 페로리 아니냐 이 정도 페로리이로 잡으면 용카 잡을때가 많아서 5위로 가야된다고 오왕루피보단 지금 원, 원카라는 여었인데 원수 아카인 내가 오늘 지금 하고왔지만 이 페로리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같은 레벨이면 오왕 루피 때렸던데 오왕 루피 오왕 루피 루피라고 하니까 좀 귀엽지 않냐 페로리가 페로리가 내가 봤을 때좀각인데 퐁카 형으로 아이고 페로스 페로 페로스 페로가 형이 네이비 잡고 너네들이 내가 일단 메이테니까 너네들이 반박해도 알았지 너희들의 반박을 오늘 받을게 여러분들의 반박 받겠습니다 반박 받아요 그래 페로스페로가 내가봐도 2등인거 같아 골드로저보다 오왕루피가 좀쎈거 같고 야마토냐 골드로저냐 이거는 너희들이 풍단을 줘 아, 봐보여 용카이로의 포즈키오데 영도핏스격키드이조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영의의 구빅맘이랑 후지토라 넣어주세요 이거 얘네들 저것때에 그렇지 핵때에 핵? 핵 관련 이슈는 제외 이슈는 제외 아직까진 골드로저다 어 그래도 로, 역시 로저가 있어요 옛날에 카무사리로 먹어줬죠 용카이도 버는 야마토가 나은 것 같아 에이? 신상 넣으라고? 상대팀의구빅맘이랑후시토레있면 절망감 느껴집니다 아 이게 S로 가기가 무섭다니까 행운의행류자들이 핸류, 있어가지고 칼도 이제 검수랑 신창 이런 애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동복빅맘도 마찬가지 야마토로 로저 잘 잡아요 그래요 이 페로스 페로의 님은 위대하다 팀은 위대하다 명함도 위대하다 에리어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 불가 쳐버린다 극혐 테크 불티로 박네 이게 사탕때문제야 에문아 형님 그민맘에있 포기하면 돼요 이조는 빼는 것이 어떨까요? 그치? 이조는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굳어지면 못나온다 굳어지면 답이 없다 위에서 원카가 터지면 끝 같은 팀 멍카가 쳐주면 끝애0그 자리에 신샤 해야 된다고 신샤 버프 타니 영레일리 어 지금 볼게요 기드 신샤 이수 하테요 신샤 드디어 좀 버프 좀 탔군 어, 60 페로스 페로로 아카 100풀피 잡았어요 상 민준자 민준이 만 거예요 영레일리 잘 쓰면 엄청 좋은데 영레일리 영레일리가 근데 아하는 사람은 잘 쓰는데 조금 이렇게 나 같은 이제 쩝쩝이들은 잘 못써요 어려워요 신샹 꽝이요 근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순... 공감하니 여기까지는? 1위부터 7위까지는 공감하니? 페로리는 순위가 헷갈린다 1위 원카 2위 페로스 페로 3위 오왕루피 4위 골드로저 5위 야마토 6위 용카이도 7위 토스키 어데 야마토 은근조 야마토 개꿀띠 잘 알고 있죠? 카이도를 내려야된다 5대까지는 맞다 셉키보단 영레일리가 낫다 영레일리를 그럼 1 2에 2인을 시키고 어1 2에 2인을 시키는 아까 0높이도 계속 들어오고 2조냐 영레일리 할때는 영레일리가 전성기 레일리 영도피가더 올라와야 된다고? 골드로저와 깡패하님 네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골드로저가 깡패하님 골드로저 오왕루피가 은근히 물몸니다1 2에 2조가요 차크슨가요 2조가요 창크슨 다 넣어볼게요 어 2조가요 지금 쓸만하구나 2조, 3조, 4조 부자야 죄송 2조 은근히 짜이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로스 페로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 명함도 위대하고 배리어 치면 접근이 안되고 무엇보다 명함이어도 굳어지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제 시간이 엄청 오래가서 생각보다 굳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뒤에서 같은 뒤 원카가 때려주면 은 개꿀 끝나는 거예요 오왕은 신이 내려준 선물 이제 니카로피 나오면 나가리 니카로피 나오면 나가리 이불자 골드로서 4위 야마토 용카이도우 스키 오뎅 아용카이도는 근데 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애매해 저건 초패 사이에 서 상일 거아 새로 스캔이 굳는 거 울틸 쓰면 면역 가능해요 새로 스킬풀도 굉장히 빨라요 야이거 답이 없어 스킬풀까지 봐. 스킬풀도 굉장히 빠름 예쁜. 야, 페로스페로 진짜 대단하네. 내가 이거 진 특집으로 만들어야겠어. 페로스페로, 진정한 페로스페로의 심층 분석을, 이거 원바로를 위해서, 이거, 원바로 이거 유튜버로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겠어. 특집으로다가. 하이로 샹이 잡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신샹이 들어간다고? 영도기2도요 정도 될것 같죠, 여러분? 스킬 쿨이 빨라서 문제. 골드로저가 들어서 행운을 빌인데요 행운을 빌기 전 이미 나가리였는걸요? 뽑기에서 실패했어요. 진샹 아웃. 페로스 뽑아서 영상 보내드릴게요. 내거 오늘 오늘 영상을 써도 내가 봤을 사이즈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페로스 페로가 그냥 거중이 거주기, 떠중인 줄 알았더니 아주 위대한 친구였다. 명함도 위대하고 명함으로 백플피 원수 아카이노도 잡는다고 해요. 자 여기에 요구야 요거. 요구. 차타고로 굳어버리면 답이 없터 뒤에서 같은 뒤 원카가 쳐주면 개 끝. 스케줄까지 빨라서 답이 없어요. 신샷은 놓아줍시다 자, 여러분 신샷은 이제 놓아줘야 됩니다 사실 거 많이 봤잖아요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걸 보면 돼요 자 여러분 S리그에서 지금 핵이 파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지토라와 구 빅맘을 조심하세요 네? 울티가 없는 게좀 불편하네요 울티 없는 게좀 불편하시면요 네이버에서 울티 검색하시고 사진으로 많이 보세요 개꿀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벌써 9시가 됐네요 나는 아직 저녁도 먹기 전이기 때문에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로스페로 망설이지 말고 뽑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작동하고 만든 것 같아요 원바로처럼 사실은 원작의 그런 뭐랄까 전투력을 이렇게 뭔가 반영하지 않은캐 캐릭터 이런 게임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실방한거 보면은 정확하게 원피스에서 누가 강자인가 정확하게 그 티어표로 내가 딱딱딱만 넣놨으니까 그거랑 요거랑 매칭해서 딱 보면은 참 개꿀이다 라는 거이상거 참고를 하시고 럭키 형 방송 참 재밌어요 감사링 감사링